I'm 싱 t 리고 r 스미아 o t s 스예에 o t 이 u r s It's my turn set to let's get it Yeah! 3년째 같은 날 위치네 랩하는 모습이 나오기론 TV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I w it 그래서 여기에 I'll just show me the money 토롯지 마이크 그 먼지 튀긴 침이 고기되고 도 돈이 되길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그래서 여기에나 l l j u s h o w me the money hey, hey. 내 이름은 원해실일시 명은 화이트에 h s t 듣고 싶은 마이 벌써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BTS 면전에 벌써 각투 즉시 새겨진 BTS D 상시 말던데 패시브 어허 Let's go to 우 s e e I want it 내 말아 DG 원하지 모든 걸 뛰앗기 할 기만 하길 비쳤어 나는 내 바드마켓 아웃풋 아픈 점은 만도 얼른 하지 아원의 뛰어레려고 노여워의 패러 yesterday, next day, Black f r 까지 보자 b a c l e t b 스 c k l e t backlet got t e r 스 p o t us back got t b a c respect respect back back about brujji pisang obodo celkajui back got amidire gashieji 빨 r o d y h a 게 s a sa p i 리 j u i o 까지 t a r e a r e due e o r e o r e a b l o a i m r e a p a u a s g e e n n i l i n g t o s o k a j t f e e s i n g steady and speedy 멈추지 모르는 랩 h e b o 들이 o m t r p e c o etdidi t a n a 8 or 10 h 이 n d y g t 8 o 10 yeah s a m n y a t e a h i n e l e p a r e t v a 원 o n I want it, I want it, 그래서 여기에 나왔지. Show me the money. 지 마이크 먼지 특히 미고 기대고 도돈이 되길. I want it, I want it, 그래서 여기에 나왔지. Show me the money. I want it. I want it. 그래서 나가지 show money. Show money. Yeah. 앞에서 일보이 십오주 코에쏟아사이티 샤라투 S T G구 지나가는 서버 이쯤 모르면은 갖춰 비지 성태 내볼 다이노의 마 다이 당연한 결과 승리네 차지 커스내 헤드 타이트. Hey 용기우성준호 유미규성태우 전비태성승호 상지은준 l e t Hey gang gang gang. 처놈 유행으로 창조하고 차트 올라가고 하는게 내 목표 내레을 마치 아스키 볼트 스파이크 공격 yeah, 3년째 같은 나 위치 내 랩하는 모습이 나오기론 TV I want i I want it, I want it. 그래서 여기 쇼미 더 머니 마이크 먼지 고기 되고 도 돈이 되길 I want it, I w 그래서 여기에나 GANG GANG GANG